네, 재원님이 어, 카테고리 정할 때 제가 잘 아는 상품들은 경쟁이 치열한데 모르는 분야는 키워드 경쟁이 낮았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좀 리스크가 클까요?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음, 내가 잘 아는 상품에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세부 키워드를 좀더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피스를 자주 사니까 원피스를 팔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근데 원피스가... 그안에 세부 키워드로 보면은 플라워 원피스, 레본피스 플라워 레본피스 등등의 키워드를 더 붙일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좀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. 이런 상품들을 더 먼저 보시는 게 좋고 판매자 스스로가 잘 아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유성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잘 아는 자동차 용품 쪽으로 선택을 하셨거나 이런 전자제품 쪽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유성님이 그래도 조금은 이 상품을 봤을 때잘 아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아예 모르고 경쟁이 안 치열한 분야로 들어가는 것도 청 충분히 좋은데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이라고 하면 사실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응대도 하기가 어렵고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제가 그 상품 팔았나요?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별론 것 같아요